그리고 주어 동사가 와야되고 아, 네. 동사의 시제 아, 시제를 조심해야되고 시제해야되고 단수동사 아단수위치시키는거네 아. 아, 네. 이게 where she lives인데 문장을 해칠 때더스가생략되 네. 때가 까 네. tell me where she lives라고 해야 돼 아. How D에 how long 열 수도 있고 how many times 수도 있고 how much 열 수도 있으니까 tell me how o l d 하고 주동사니까 you are 이런 거. 아, 네, 여기는 꼭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? 네, 아는 소문자. 아, 선생님 네, 대문자 쓰면 안 돼? 네. <웃음> 음. 아, 대문자 쓰면 틀려요? 네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